그래서 이사문들이 이사 한 년대 분이 되시는데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위원들을 서로 구성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다시작게 됐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도 신축건물에 대해서 가, 가설계를 2000년도서부터 2년 단위로 쓰고 나서 그 지금 손재인 그 토지를 거기에 임양, 임야도 있고 공원도 있겠지만 전부 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공원제도 수용을 할것 같아서 2년 중도 <웃음> 제가 허가를 계속 그냥 내리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 2011년도부터 5년, 5년 6년 걸렸습니다. 허가 되기 위해서 이 허가를 득한 다음에 어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발부해가지고 입찰 그다음에 어 건설 업자 분한테 A, B, C 나가면 네 분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받은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들께서 정말 어 설명서 듣고 자체적으로 해주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방법로 뭐 선정 방법문로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2011년도, 2017년도 3월달에 허가를 급한 다음에, 거기가 허가되기 전에 지구단위를 받아라, 문도 변경을 하라, 대지로 바꿔야, 차후대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관서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 시설 원반히 처리가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h 한고 a h 걸렸는데 지금 of them. t h e r 서 are two h u n d r 업 d and one h u n d 각 e 가서각 d one 가 u n d r e d and one 일 m 을낸 다음에 최고 점수를 그곳에는 다갖춰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심사한 다음에 어,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해로상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떤 면 어떤 면이냐면 거기가 간악산에고 암반이 그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하는 부역에 수부다 암반이 부착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길 건너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면역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불과 십지 착공하고 나서부터 1년 한 2개월 정도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서 엄마님과 처리가 됐는데 십집 면으로 중공 끝난 다음에 중공 끝난 다음에. <웃음> 이 우리 건물이 업무 시설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인차인들을 전부 다 유용 치시키려고 저희가 학교에서 청운대학교 연구 연구소를 유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저희가 그 그냥 임대 분양 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한달 한 만에 그한 600평 정도, 바단 면적까지 아주 전체 연면적이 한 600평 정되인데 600평에서 삼분 자 부서별로 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한 다음에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임대 보장이 끝나고 나서 실제 할일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어, 업무 관리 기약 같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전주가 작성해서. 업무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 저관리제소장한회 그 교육을 받고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업무 업무 어 집합과 업무의 업무 비율 청고를준하시려고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준 해가지고 시작이 이제 지금까지 단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상 물건지가 있다면 우선 가설계 가설계 한 다음에 그 물건을 매각할 거냐 인도할 거냐 따라서 주변의 시세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수집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잘못됐을 때 <웃음> 공사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웃음> 공사가 원만히 처리를 못하니까 저희가 문제는 저 지금 저희가 낙성돼 있는 게 50억 공사인데 50억 공사 중에서 저희 자금을 자금이 10억밖에 없는데 50억 공사를 지금 원만히 처리한 동기가 <웃음> 계약금을 주고 보증금도 그 걸고 해가지고 그 동안이 시작이 된 다음에 그 건설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주는 거걸 하는데, 금융권에서 100%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주나 대출도 안 되고 해서, 결국 다섯, 여섯 군데를 대출받아가지고, 요을 해도 영안 해가지고, 처리가 안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금융권을 특혜가지고, 어 제가 공사 진척에 따라서, 뭐,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작업이 빠난더라 그래도 그 공사비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공사비를 지급이 안될때좀더또 소송 걸고 도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사정 사정 해가지고 다시 대출 받은 다음에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그한 20억 정도 가까이 대출 받고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맺고 그냥 보증금을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만히 나습니다 뭐, 이들 보니까 들어 인도료가 우리 수지 분석에 따라서 들한하고이들들하들어고들어다 한 보니까 대출 받은 거이다음이이제이세이이 원래 하고이물건이논하고 이들이하고, 이들이하고, 이들이하고, 이들이하고, 이들이하고, 이들 1,500에 간다면 1,500에 마이너스 7,800을 뺀 나머지의 25%를 개발부담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5%를. 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더 마이너스가 넘어가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같 저거 때문 이거 처리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한 4천만원 들어오면 거기서 이자가 지금 1, 000, <웃음> 한 4.5% 그럼 한 천만원대 이사를 하니까 월 첫째초는 임대 투자가 들어오시기 전에 공식이 공 공매이, 생기다 보니까 임대를 못해가지고 3개월 후부터는 100% 다 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율이 한천만 천백정원 도 인건비가 한 천만원 가까이 나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또 공화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10억 되는 거를 일시에 일시에 줄 수가 없으니 분납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분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원만한 관리까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제일 애로적인 뭐냐면 이관리규약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강 회장님을 통해 교육으받고또 교장님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각 아파트의 소장님도 아직도 알고 있으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집합건물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이, 이, 이 건물이 아파트 교육밖에 없으니까 <웃음> 집중하다보니까 차기에 서울시에다 노래를 해보니까 집합건물 그 기업도 있고 그 전에 제가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한 8, 9년 전에 제가 우리 건물이 인도군 사고이있어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끝이 날아갔습니다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지 관리규약은 그때 당시 100%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에 보면 그것도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더 면들이 저거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또 배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제희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또 저희가 그 입주 입주자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중개 사람 하나도 안 줬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수수료라고 내가 그러니까 중개료를 법적으로 0.4%부터 0.9%를 그냥은 나는 문중에다 그냥 봉사도 7년 에 했는데, 계약을 써 가지고 제가 0.8%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써 가지고 다시 혼자 내가 돈이 아니, 아니 돼 가지고 문종한 사람을 중개사.